힐링게임으로 유명한 동물의 숲 2001년에 첫번째 타이틀인 동물의 숲을 출시해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동물의 숲 포켓캠프 모여봐요 동물의 숲등 수많은 후속작들을 개발하며 닌텐도의 주요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600만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 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숲은 가상의 공간에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고 채집을 시작으로 낚시까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지만 몇몇 유저들은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기 위해 미칠 듯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섬 전체를 숲대밭으로 만드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우편함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온 편지 하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힐링 게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신없이 나무를 심고 낚시를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인공은 누구고 가족은 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편지를 받고 알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 편지를 통해 나를 기다리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따뜻함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주인공 캐릭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아들을 추억하는 이야기들까지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략적인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의 편지를 두고 하나의 괴담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척 자극적이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의문점을 남기는 유저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의 내용은 사실 동물의 숨 유저들은 모두 죽었고 엄마의 편지는 여행을 떠난 아들이 아닌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문을 제시한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선 순결까지 느껴지는 너 너무 멀리 있구나 만날 수가 없네 이젠 그럴 필요 없는데 쇼핑을 하러 가도 네옷만 눈에 들어와 너한테 어울릴지 상상하면서 말이야 성질 급한 잡초 하나가 먼저 나왔어 뭐가 그리 급했을까 누구랑 똑 닮았네 꿈에서 봤단다 활기가 넘치는 네가 있는 마을 꿈인데도 안심이 되는 엄마의 마음 한 해가 지나고 올해도 무사히 이 날을 맞았구나 엄마가 사랑하는 너를 처음 만난 기념일 여기는 우주인 지구인 응답하라를 한없이 반복하던 너 어린 시절의 놀이를 가끔은 기억해주렴 추워도 나가 놀자 보채던 그때 코끝이 빨개지도록 눈놀이를 하던 네가 그리워 축하해 너를 위해 차린 풀코스 요리 없는 줄 알면서 만들어버렸네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를 할 때는 그냥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구나 하고 넘어갈만한 내용이었지만 동물의 숲이 실제로는 사후세계고 유저들이 죽었다는 가정을 놓고 생각해본다면 편지의 내용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었는데요 닌텐도는 수많은 게임들을 만들어 오면서 게임의 내용과 상반되는 숨겨진 요소들을 넣어왔고 검은 닌텐도 또는 어둠의 닌텐도라는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유저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점점 더이 괴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숲의 시작 장면을 살펴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기차, 택시, 버스 같은 이동수단을 타고 마을을 이동했는데 시리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두운 밤이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무중충한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보통 기차는 영화에서 현실과 미지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기차를 타고 호그와트를 가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은 유저들에게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밝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힐링 게임에서 시작부터 우중충한 날씨를 보여주고 불안정한 상태로 출발을 한다는 부분은 여러 유저들에게 의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날씨나 이동수단 만으로는 유저들이 가는 섬이 사후세계라는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을 마을로 인도하는 운전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 모든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 피부와 특이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npc의 영문 이름이 캐핀 이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일본 요괴 카파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카파는 물속에 사는 일본 요괴로 물에서 노는 아이를 찾아가 영혼이 담겨있는 엉덩이 구수을 빼간다는 소름 끼치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파의 존재를 알게된 유저들은 왜 수많은 npc를 두고 카파를 운전수로 선택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파는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들과 어울리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피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운전수로 카파의 외형을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카파에게 엉덩이 구슬을 빼앗긴 어린아이는 기억을 잃거나 바보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전설까지 있었기 때문에 개발진들이 왜 카파를 운전수로 선택했는지 그 의도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우중충한 날씨 알수 없는 미지의 섬으로 떠나는 여행 어린아이의 영혼을 먹고 사는 카파의 존재를 조합해본다면 처음 시작 장면의 구성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시작 이후에는 밝고 아름다운 섬의 모습을 보여줬고 힐링 게임다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꺼림칙한 요소들을 시작부터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NPC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유저가 답답했는지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몇몇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들은 이 섬은 단지 게임이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냥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리고 모르겠어 나는 이 말을 조금은 믿고 있어 이걸 이해하면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될 거야 과일이 너무 빨리 자란다고 생각해 본적 없어 나무가 새 종류만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리고 어디든 좋은 음악이 들리는 걸 알고 있지 좋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너무 수상해 우리의 삶은 전부 가짜라고 우리는 좀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너도 너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동물의 숲 NPC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유저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한 여러 연출 및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개발진들은 동물의 숲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듯 했고 그것을 유저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떡밥을 뿌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모두 의문일 뿐 진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엄마의 편지를 시작으로 이런 많은 괴담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힐링 게임에 이런 공포스러운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 엄마의 편지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유저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다 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엄마라는 글자만 적혀있는 평범한 편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저에게는 편지 그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트위치 및 게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텐도님은 게임 도중 엄마의 편지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아, 잠깐만 어, 어,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음... 이거 뭐야 왜... 아유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게 3년 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웃음> 근데 갑자기 어우 훅들어온네 이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3년 좀더 됐어요 어, 돌아가셨는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오니까 아 방송할때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어머니 핸드폰을 한 1년 반 정도를 어 그냥 냅뒀어요 계속 아무도 안쓰는데 그냥 그 번호를 다른사람이 그 번호를 걸었을때 받는게 싫어가지고 계속 살려뒀는데 난 연락을 하고 싶었던거지 근데 연락이 이렇게 오네 <웃음> 텐도님의 어머니는 3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크게 당황했고 실제 엄마가 보낸 편지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때를 추억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엄마의 편지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게임에 등장하는 하나의 컨텐츠로 볼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마를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요 게임에서 이런 소중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게임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